소리 없이 불어오는 바람에도 하염없이 그냥 눈물이 나 사랑이 끝이라는 말 마음이 다했다는 말그때의그 마지막 말들이 또부어오요 너의 하루는 어떤지 내 맘과 같은지 우리였던 너와 내가 떨어져 서은 이별 루쳤나 네가 줬던 화분 같이 찍은 사진 너를 담아내던 나의 마음까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나. 견딜 수 없이 아파 나를 사랑했던 네 맘이 너의 아픔이란 게 어떻게 해야 다시 돌릴 수 있을까 우리 처음 손 잡았었던 그때 그. 잘 지내고 있니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습관처럼 오늘도 널 그리워하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선명해지는 내 눈물이 아직 미안해서 하루 종일 또 기억을 맴돌아 시간이야기라는 말다 거짓말이죠 그대 없는 나는 언젠가는 나도 괜찮아지겠죠 다시는 볼수 없다고 아무리 다그쳐봐도 내 마음은 또 그댈 찾네요 그대가 많이 보고 싶어요